기분 안 상하게 돈벌에 거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정 상하지 않게 돈 빌려달라는 말 거절하는 법 살다 보면 사람이 이제 갑자기 돈이 필요하고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많이 듣게 돼요 이렇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본인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이 돈을 줘도 지금 내 생활에 지장이 없는지 유리해서 빌려주면 안 돼요 뭐 대출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이 돈이 좀 넉넉하게 있어서 요거 요만큼 빌려주는 건 괜찮다 요거 보셔야 되고 두 번째 그 친구가 나한테 돈을 갚을 수 있는 친구냐 안정적인 소득이 있고 나한테 갚을 능력을 갖고 있는지 보통 돈 없는 사람들이 돈을 빌려가면 야 다음 주에 줄게 다음 달에 줄게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봐요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려가는데 당장 다음 달에도 돈이 없을 건데 갑자기 다음 달에는 여유가 생겨서 나한테 돈을 갚는다?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그 사람들이 또 여유가 생기면 돈 갚기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먼저 언제까지 갚겠다 했지만 일단 내가 먼저 할거다 하고 줘요 커피 사먹고 꿈이 됐으니까 보모 싸고 데이트하고 그냥 그런 거다 하고 나서 돈이 남아야 나한테 갚는 거예요 뭐 절대 돈 갚고 그걸 다 끊고 이런 사람 진짜 많이 없어요 다 자기 쓸거 먼저 써서 돈을 안 갚아 는 세 번째, 얘가 나한테 돈을 못 갚을 것 같기는 한데 내가 얘한테는 요 정도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아도 나는 상관이 없어. 내가 얘를 좋아하니까. 얘가 안 갚아도 못 갚아도 상관 안 해. 까지의 금액을 생각하셔야 돼요. 이제 그게 딱 정리가 되고 나면 이 친구는 내가 빌려줘야겠다. 요 정도 금액까지만 그렇게 빌려주시면 되고 난안 빌려주고 싶어. 라고 할 때는 이런 방법 쓰시면 됩니다. 어 미안해 이번에 우리 집에 뭐돈 들어갈 게 있어가지고 내가 집에 돈을 보내느라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 또 다른 버전 아 나는 경제 이런 거를 잘 몰라가지고 경제관념이 없어서 부모님이 돈 관리를 해주셔 그래서 난 그냥 엄마한테 용돈 받아 써가지고 그런 여유돈이 없는데 어떡하지? 그냥 이런 식으로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냥 기분 나쁘지 않게 나는 어 빌려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지금 내가 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안돼 사업 좋은 거 구성 중이라고 하면 일단 돈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돼야너 그거 언제 하는데? 내가 그때까지 꼭 갚을게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는 없어 아예 생각할 껌덕지도 없을 만큼 그냥 나한테는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가 어이 친구는 뭐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겠다 뭐 20만 원까지는 얘한테 빌려주고 못 받아도 상관없겠다 면은 내가 지금 막 돈이 많 천만 원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얘기를 하는 지 미안해 근데 내가 지금 돈은 없는데 한 20만 원 정도까지는 내가 어떻게 보내줄 수 있는데 그거라도 일단 보내줄까? 그리고 이왕이면 친구 사이에서라도 돈거래를 할 때는 의리를 상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돈을 빌려준 거 언제까지 갚겠다 이런 것들을 다 쓰셔가지고 사실은 해야 돼요